<웃음>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네어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어, 오늘 저희 개인 방송 브이의 음, 태호와 함께 소풍을 가다 어, 소풍을 가기 전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도시락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려고 저희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<웃음> 될지 몰랐어요 일이 커졌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김밥도 싸야 되고유급전밥도 됐고 토스트도 싸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싸야 되거든요 빨리 일단 일단은 일단은 싸우요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소송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. 아, 주말만 되면 엄마가 항상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 김밥이 어떤 김밥 집에서 먹어도 그 맛이 안어지 근데 요즘 엄마가 김밥을 안 싸주셔가지고 제가 그맛을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지? 그 브이앱, 뭐 거기 <웃음> 신기반기에서 제가 뭐 만들어드릴까요? 물어봤었는데 참치김밥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참치김밥 만들려고 오늘. 근데 멤버들이 제가 하는 음식이 진짜 맛있다고 해줬거든요. 예상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, 진짜.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자꾸 매니저는 못 믿어요. 음. 짠. 아 그리고 저희 뭐지 스케줄 갈 때마다 먹었던 거 있었는데 소세지 김밥이라고 해서 망수제 이만한 거 넣어서 만든. 그, 예전에 저희 어라이브에서 지하니가 막, 입 터질 것 같이 해가지고 막 먹으면서 찍었었던 거 있잖아요. 막그 김밥이에요. 그거 진짜 맛있어요. 그거를 어제도 먹었었는데,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. 이거보다 더 맛있게 살수 있어요. 그럼요. 음. 잘 됐네요. 너무 짜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참치가 들어가는 김밥은 참치가 짜기 때문에 많이 들어면은안 돼요. 아 참. 오. 어우. 밥을 안 먹었더니. 음, 제가 또할일리 잘하거든요. 이거 얼마나 했고요, 그렇죠? 다 제가 쌌죠. 아 나중에 잠, 김밥 장사를 해야지. 저는 진짜 나중에 근데 요리로 뭔가 그거 하고 싶어요. 뭔가 음. 예. 음식도 잘 해보고 싶어요 레스토랑이에 스파이티 잘해요 스파이티도 종류가 많, 많네요 어, 너무 더워 늘데 31도거든요 오늘 이따가 가서 땀 범벅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해요 좋아! 유부초밥도이제이 정도면 된것같아요자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아오랜만이밌다아침거스아이 붓고 있었죠. 좋아! 이거 어제 춘천 닭갈비를 먹었었잖아요 최신다까지 먹고 안는데아 진짜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은 너무 또 가서 먹고 싶니다 베스트 1은그 뭐지? 논산에 논산 갔을 때 저희 계룡산에 들렸었거든요 거기에 그토토리 먹지 그래서 밥을 먹었어니다요그 아마 원래 그 43회 거기에 나왔어요.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. 배들이다 음. 진짜.. 어.. 음. 잠시만요. 그게 제일 맛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막창. 대구 막창은 진짜 맛있어. 맛있고 세 번째는 먹어보.. 뭐, 아! 근데 어제, 어제 먹었던 춘천 닭갈비 진짜 맛있었어요. 막국수랑 진짜 잘 닭갈비 잘 먹었는데 거의 손꼽힐 정도로 맛있었거든요. 지금 제일 첫째 제일 심인 어 계란을 만들어 주세요.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고 계란에. 야채를 좀더 했던데 야채가 진짜 아 진짜 근데 이거는 맛을 보셔야 맛을 직접 맛 보셔야 아는 거예요. 맛있겠죠? 어잘잘 익었네. 오, 잘 익었네. 오, 잘 익었네. 빵을. 음, 그러면. 음. 완성. 음. 자. 음, 음. 음. 짠. 맛있겠죠? 오,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이따 먹어야지. 짠! 이게 초박이 제일 중요해요. 짠! 와 금세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제가 정말 이 데코가 역시 도시락의 끝이라고 이렇게 데코를 얼마나 잘요이지 리본도 직접 묶고 와 이렇게 담아요. 제가 소질이 있네자 주문 받습니다. 4 9 0 0 0좀 비싸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라 이게 제 선생님께서 저 닮았다고 갖다주신 도시락봉이에요 닮았어요 닮았네 이꼬리가 닮았네 꼬리 했습니다. 자. 안녕. 나 이제 소포 갖다. 자.